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 헤어롤을 이용해서 머리를 한번 풍성하게 만져볼게요. <목소리> 지금 이제 헤어롤을 이용할 때는 머리가 거진 한 80% 정도는 말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롤을 감아야지 이게 이제 잘 머리가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감은 상태예요. 찬바람으로 머리를 좀 어느정도 말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80% 정도 말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롤이 가는 게 아니고 중간 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한번 머리를 말아 볼게요 이렇게 끝에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야 돼요 그래야지 끝이 이쁘게 돼요 이렇게 이렇 해서 꽉 잡아주시고요 앞에는 큰 롤로 말게요. 요거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산 빗인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갖고, 갖고 다니기도 좋고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잡아당겨서 위에서 이렇게 말아 주시면 돼요요 끝부분이 요롤 안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말려야지 나중에 끝부분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요 롤이 저는 일렬로 이렇게 말지 않고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 말아서 나중에 볼륨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 말았잖아요 근데 저는 팁이 있다면 이런 비닐로 된 저기 샤워캡이 있거든요 샤워캡을 저는 이렇게 써요 왜냐면 옛날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미장원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 구르프라 그랬죠 이렇게 말고 이 많은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 바람을 쐬요 근데 거기서 약간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머리도 말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 이렇게 구르프 같은 거 이렇게 엄마들 말고 이런 통 기구 같은 거 안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한참 동안 졸고 계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저만의 팁이라면은 이렇게 다 말아 놓은 상태에서 꽉다 이렇게 좀조여서 이렇게 다 말린 상태에서 얘를 제가 써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좀 흉하긴 하지만, 그 기구 대신 제가 이제 저만의 팁이 있다면, 요렇게 이걸 쓴 다음에, 요 드라이로, 찬바람이든, 약간 따뜻한 바람이든 제가 여기다 불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고, 제가 요 드라이기로, 제가 바람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 얼추 말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머리 풀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한번 예쁘게 만져볼게요 이 앞에는 제가 자주 쓰는 드라이로 한번 드라이를 해보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손으로 손으로 이제 머리를 만질게요 모양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만지고 이쪽도. 되게 머리가 되게 잘 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헤어롤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볼륨을 줘봤고요. 저의 팁이라면 이렇게 비닐 소재로 된 샤워캡을 이용해서 머리에다가 열을 좀 줘서, 어, 좀. 빨리 머리가 좀 빨리 되고 고정시키는 효과를 줬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 약간 볼륨을 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 찍어 봤어요 봄이잖아요 이렇게 원피스에도 이런 약간 구불구불한 머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머리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풀이엄마였습니다